오늘은 따끈 따끈한 신작 게임 매크 아레나를 플레이해 보았습니다. 이거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재미있어요.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일단 전 점령전만 할수 있어요. 점령전은 보는 것처럼 점수를 틀이고 적을 다 잡으면 승리하지만 적을 다 잡아도 점수를 못 모으면 패배합니다. 제 레벨에서는 점령전만 할수 있는데, 지루하지는 않지만, 계속하면 좀 질릴 것 같더라고요. 적당한 시간을 두고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. Well done, humiliation. There is one minute It left. v t o r y in e Noob identified. You have won the match.